We talk on the phone Every night Love to hear your voice Not sleeping well And I know that you're right But you should know it You've been gone for way too long I don't wanna go 집에 친구가 놀러 왔는데 오자마자 네일 아트를 한다 <웃음> 거의 목표가 있어서 집에 놀러 왔다 표는단어 무슨 색깔일 거야? 보주 언니 네? 커피 원두 고르세요 뭐 콜롬비아랑 스마트라 콜롬비아, 스마트라 베로나? 스마트라 o k a y m 오, 맛있죠? 너무 늙었네요 <목소리도> 맛있죠요 스타벅스 스타벅스 별다방 역시 맛있어 별... 지금 제 방에 이렇게 옆에 탁자가 있고 옆에 침대가 있는데 침대가 싱글 사이즈예요 진짜 저 혼자 누워서 자기에는 편한 사이즈인데 이제 친구가 저희 집에서 저희 제 방에서 같이 자주 잠을 자게 될것 같아가지고 침대를 조금 큰 걸로 바꾸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킨사이즈로 침대를 구매를 했는데 매트리스 매트리스만 구매를 했는데 한번 같이 뜯어볼게요 바네스 데코에서 매트리스 이렇게 매트리스가 진공포장? 진공포장이 되어서 이렇게 들어있네요. 진짜 무겁긴 너무 무거운데, 이제 진공 포장 돼 있는 이거를 한번 뜯어볼게요. Move on, yeah Yeah, you're making me confused I'm the one that you should choose I've been waiting on 이게 미끄럼 방지 그거여가지고 이게 밑에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트리스를 다시 돌려서 놔야 돼요. 훨씬 좋은데? 그러니까 원래 있던 건좀 딱딱했는데 오히 좋다. 네. 누워봐야 돼. 오 음, 너무 좋아 보여. <웃음> 어, 좋다! 카버를안 뭐, 해도 소재가 너무 좋은가봐 <웃음> 진짜 푹신푹신 거리는데 매트리스를 큰 걸로 바꾸는 김에 방 구조도 살짝 바꿔줬어요 침대 옆에 전신 거울을 놔주고 전신 거울에 앉아가지고 인생샷 찍기에 딱 좋은 옆에는 제가 좋아하는 향초랑 향수들 제가 편집을 하거나 작업을 할수 있는 공간 좋은 점이 여기에 앉아서도 인생샷을 건질 수 있어요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인생샷 건지기 좋은 슈바 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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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용이랑 밤용이 있어요. 근 지금은 밤이니까 이거를 친구한테 한번 사용해 보라고 할게요. <웃음> 효과음이야 귀엽지? 저을 빼고 시트를 얹어줍니다. 얹어주고 그다음에 다시 뚜껑을 덮으면 돼요. 이렇게 어나 뭔가 손톱이랑 세트야 <웃음> 그치? 그 <웃음> 다음에 여기 전원 버튼이 있어요 여기 전원 버튼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불이. 이때 한번더 눌러주면 이렇게 보라색이 빨간색 오시원했 빨간색이 뭐예요? 빨간색이 따뜻해 여기가 따뜻해가지고 얼굴에 흡수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거 있잖아. 자기 전에 지친 응. 피부를 달래주는 이렇게. 응. 이렇게 진동도 나오면서 이 마스크팩 흡수를 도와주는 거야. 진짜 좋아. 뭔가 자기 전에 하면은 약간 그런 거 알지? 따뜻한 거면은 응. 더잠 오고. 응. 이렇게 해주면 끝! 진짜. 생각보다 길지 않지 시간이 너무 짧은데? <웃음> 짧은 짧은데 짧은 시간 안에 팩을 할수 있어서 좋아 이렇게 하고 다시 이 뚜껑을 연 다음에 사용한 시트를 이렇게 빼가지고 버려주면 되는데 저는 아까워서 이거를 목에 목에도 이렇게 해주고 여기 부분은 이제 휴지로 한번 닦아가지고 다시 요거를, 끼, 다시 요거를 끼워가지고, 보관하면 끝! 오, 따뜻해, 따뜻해. 따뜻하지? 오, 따뜻해, 따뜻해. 오, 따뜻하지? <웃음> 좋지? 뭔가 힐링되는 기분이지? 이제 남은 거를, 톡톡톡톡. 친구랑 같이 자기에도 편하고, 저 혼자 뒹굴뒹굴 거리면서 잘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짠!